음, 오, 오 너의 입술이 가까울 때 심장이 자꾸 멎을 듯해 어쩐지 오늘 너를 볼 때나 익숙함보단 설레임이 더 커.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지 않을게 잊지 않을까봐 그 전화의 손바닥이 너의 손을 감쌀 때처럼 따뜻하기를 바래. Do you feel the same? Yeah. 지금 푸시 내 버튼을 켜. Do yo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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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밝혀 줘. 내가 채울 게 너의 마음속 까지 거에 빈 곳이 없어질 때 까지, 예, 예, 예, 나의 온 기가 널 조금씩 물들여 서로 지나. 내 말이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너만이 날 만들어 c h oh. o o